2020년 3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일종의 인터넷 밈 바로 관짝 밈인데요. 영어로는 커피인이라는 것과 퓨너럴 댄스 밈으로도 쓰이고 일본에서도 강오케 댄스 중국은 피조 관찰 라고 불리는데 공통적으로 장례식과 관련 있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To be Continued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관짝 자체가 사람이 죽을 때 묻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 더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곡은 2010년에 나오는 바이스톤과 토니 아이기 곡인 에스트로노미어 혹은 이를 리메이크한 스테판 F의 에스트로노미어 2K19이 있지만 현재 저작권의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영상이 업로드를 한 사람은 2020년 2월 26일 이런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틱톡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후에 틱톡에서 점점 유명해지면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해 유튜브에서도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관을 들고 춤을 추는 영상의 원본 출처는 AP통신과 BBC에서 나온 가나의 장례식 풍속을 담은 영상입니다. 가나에서는 망자가 흥을 내고 춤을 출수 있도록 음악을 틀고 춤을 춘다고 하는데 이는 가나뿐만이 아니라 서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은 자연사 하신분만 해당되고 사고나 자살, 병으로 죽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을 어깨에 짊어지거나 들었다 내렸다 하는 춤이 어려워서 훈련된 댄서들이 맡아야 한다고 하네요. 안 그러면 관짝이 떨어져서 관짝 님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고 영상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웃긴 비디오나 망신 장면이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망하는 사례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망사고를 유머로 다뤄도 괜찮냐는 주장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 최근 가나 현지 방송인 TV3에서도 소개되었으며 아이튠즈에서는 에스트로노미아 곡이 탑텐에 다시 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코로나와 관짝댄스와 엮이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도 더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봉에 올라갑니다. 자세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눈을 딱 감습니다. 바로 어떻해요? 이렇게요. 아!